남이 많이 흔들리는요아 그렇습니다. 이 네. 라인에 대한 진영 같은 가춘... 그 라인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예. 이탈이 많아요. 많... 그렇죠. 예. 예. 말씀해주신 이제 자 안쪽으로 해도한민 쌤에게 공이 넘어옵니다. 지거차사 앞으로. 쪽 측면에서 오늘 이제 김주환 선수 만약에 김주환 선수가 이제 만충도를 해 걸고 있습니다. 예. 카파인 끝에서 김경준 내려주고 벌어서 보이는 토나탄입니다. 토나탄. 자, 이 패스 끊겼습니다. 지침년 볼파 이후에 네, 언벌이 네, 어, 들어갔어요. 자, 주현우 빌려주고 박스 쪽. 날슛. 네, 네. 아, 스미스 육칸 방어 성공입니다. 원래 벗어나면서 왼쪽에서 안영의 크로킹입니다. 자, 그전 상황에서 이재용선수와 김종준 선수 위치를 좀 잡고서 여기서 주현우가 해보스을밀니다전은 변준수 선수가 마지막에 흔들미서파이팅을 때문에 잘잡아내는모습를 넘겼습니다. 살려냅니다. 자열어고요 열렸습니다. 자또스타이김주환 다시 한번 공간 패스 크스수비수정면앞습니다 네. 이정 선수의 크스 시도였습니다. 네. 고요 연결 되는데요 박스 이민의 스스믹 헤더로 어렵게 밀어냈습니다. 자, 티민균. 자, 빠져나올 때 같이 네. 조나탄 선수를 계속 중독으로 고 있는데 굉 높이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조나탄이 이렇게 포스트플레이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독적으로 강해를 습니다이 쪽으로 가는데요. 자, 조나탄 헤더. 다시 원터치로. 밀게스로인. 전달 지금 충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경중이 왼쪽으로 흘려주고 주현우 카프라인 넘어서면서 측면 빠른 스피드 돌파 자 지금 그수있 비슷했는데 네. 약간 지연을 시키는 과정에서 승리 부피가 더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어... 공격증이 변화... 어... 요 버텨냈습니다 아 여기서 크로스가 넘어가지 않고 볼 살아있는 가운데 박사 쪽한번더밀면서 왼발 야! 이게 오른쪽으로 그러면서 민준영 선수가 네 지금 중앙쪽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네아 지금의 패스 반대편아 예측이 됐어요 예측이 됐습니다 야 위험했습니다 네 변준수 수비 풀었습니다 첫순이 없기 때문에 순점 한 점에 네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당연하겠습니다만 잘 레안드로 대전의 프런킥 레안드로 휘어지면서 넘어옵니다 반대편 해도 아, 아하 네. 지금의 슈팅 입맞으면서 반대편 프런킥입니다 동시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지금의 레이킥 반대편으로 가슴으로 일단은 막아놨습니다 변종수로 외박 크로스 시도 정명 김동진 조나탄을 향해서 가는 돼요 조나탄 조나탄 조나탄 아네 아, 쉬운 마사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본인로에게 어떤 벌레는 기대를 그렇기 때문에. 멀리리 봤네요. 자, 70분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이 대전이라는 팀을 상대하는데 있어서는 어쨌든 이뭐 그쪽 조민국 감독 입장에서는 대주 있는 게 지금 조민국 감독인데 네. 선수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좋은 개인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은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안이 수비 라인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추가 시간이 4분인데 벌써 1분 쫙 넘어가 버려서 그냥 뭐 갔다 박스안쪽으로 줘야 될것 같은데 자 반대 쪽 해더. 아, 네 골키퍼 정미아 안보처럼만에 좋은 슈팅이 나왔지만 약했어요. 어 볼을 밖으로 나오든지 뭔가 뒤로 파고 들어가든지 뭔가 해줘야죠. 일찍 올려줬습니다. 해더. 네, 네. 이제 김민준 선수의 변화. 아이고 올려줬다 해더. 걷어냅니다. 왼쪽에서 가운데로 길게 넘겨줬습니다. 박스 안으로 헤더, 뒤로 김범용. 자, 요거, 예. 에... 자, 이제는요. 에... 대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비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예, 그렇군요. 제가 봤을 는 나쁘지 않은 판단인 것 같아요. 예. 예. 자, 왼쪽으로 김승석 공유현 선수가 있을 때와는 이... 들어오는 패스 해 자체가 높게 뿜기면 안 돼요, 지금 아, 대전은요. 예, 예. 예. 자 가운데 자, 넓은 아 공간 저 선수를 최근에 보니까 측면 윙포도 비슷한 공격적으로 많이 지금 살기현감독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허.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아요 예. 네. 넓은 공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광선이 아 찔러넣어줄 때아 길목에서 끊깁니다 김윤희 선수프리킥같아요아 지금 앞서 이제 골장면 아무래도 이올 시즌 끝나고서도 정말 잊지 못할 그런 프리킥 골장면이 아닐까